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산타와 루돌프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산타부터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산타랑 루돌프를 만들어봤어요.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클레이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